주류쯤 알려주실 거예요어주류쯤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알려주실 거예요어어디 어, 그... 그 그 링크를 주면 알려주실 거예요? 어.